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한주간 잘 보내셨죠 저도 추운 날씨에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열심히 잘라 드렸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요즘 집에서 머리를 혼자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땜빵 난 상태로 미용실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땜빵 난 부분을 메꾸는 방법을 초보 미용사 분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초보 명사분들은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영상 보시죠. 아 오늘 이분은 그 어제 다운펌을 집에서 하고 망거진 분입니다. 이 머리 커트해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커트하다가 땜빵을 냈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땜빵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밑에가 너무 짧잖아요.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mm를 끼고요. 3mm를 끼세요. 3mm. 3. 그래서 똑같아요. 밑에서부터 천천히 살짝 올려가면서 요거를 살짝, 요, 요 밑에 선을 살짝 들어서 치는 건데, 3mm는 좀 빼고, 0.8mm로 살짝 들면서 라인을 잡는 거예요. 처음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 그냥 쉽게 할수 있을 줄 알았죠. 아무나 못 합니다, 혼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0.8mm로 밑에 라인을 좀 잡으시고요. 먼저, 밑에 여기가 너무 땜빵이 빨, 하얗게 나서, 예 이건 진짜 이렇게 혼자 하시면 힘듭니다 자 보시고 3mm로 살살 올려가면서 이 붙임머리 다운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붙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혼자 하기 너무 힘든 머리가 되, 됐으니까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땜빵을 메꿔 줘야죠 너무 꽉 누르시면 안 돼요. 살살 손에 힘 빼시고 하셔야 돼요. 뭐 어차피 챙피함은 손님 몫이죠, 그죠? 네. 네. 근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메꿔줘야죠. 그렇다고 너무 하얗게 전체적으로 튀시면 안 돼요. 이거 한 3일이면 자라니까 조금 최대한 끝에서 라인만. 이 그라데이션을 정확하게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mm로 들고 3mm 다음에 요거 2, 2mm짜리 합쳐서 총 5mm인데 이걸 조금만 누르시면 4mm 정도, 예, 그 정도로 해서 잘 70도, 80도로 살살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예,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땜빵이 살며시 가려집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긁으셨나봐요 그죠? 맞아요. 예, 이렇게 긁으면 이게 툭 친단 말이죠 이렇게 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빵꾸가 나겠죠? 그래서 아. 요거는 위에서 밑에서 위로 쳐주는 게 맞는데 집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미용사가 왜 미용사겠어?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위에서 찍었어요 그렇지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이렇게 아. 긁다 보면 손이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툭 치니까 머리가 땜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요런 식으로 치시면 일단 땜빵은 메워지죠. 그리고 밑에 라인은 적당하게 이제는 진짜 3mm, 3mm로 밑에 라인을 쳐주시면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3mm. 대신 너무 하얗지 않게. 2, 3mm면 잘하니까. 예, 이렇게, 그렇게 굳이 너무 하얗게 칠 필요 없고, 라인만 살짝 정리 잘 해주시고, 하시면, 분명히, 깨끗하게 자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미용실을 10시에 오픈하는데, 우리 여기 손님이, 9시 30분에 오셨어요 출근도 못하고 이게 되게 힘든 머리입니다 예, 이런거 어디 못다니죠? 그죠? 네창피해 어. 어? 창피해가지고요 <웃음> 네 창피하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2mm 1mm 정도네요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살짝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쪽 라인도 팠더라고요 오늘 두 군데 땜빵 있는 거 메꿔드리겠습니다.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도 예, 분명히 이렇게 많이 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다운펌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빵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메꿔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다운폼이나 이렇게 눌린 머리는 좀 이렇게 살려 주시고 최대한 살린 상태에서 요거 측난 부분 요좀 빵꾸난 부분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5mm를 잡고 3mm 꽂아서 이렇게 4mm 정도로 미는 정도로 살짝 살짝 7,80도로 해서 저쪽 옆에 라인하고 오른쪽 그 머리랑 비슷해져 그래서 약간 이런식으로 살짝 쳐주시는거예요 같이 이쪽이 많이 눌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서 살짝 매체 여기서 잡고서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끝에 쪽을 잡고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빗을 살짝 살짝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초보 미용사 분들은 이게 쉽진 않지만 약간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 치던 거 연습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실패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 분들 예, 콘텐츠로 오늘은 좀 이렇게 머리가 집에서 좀 잘못 잘라서 오신 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mm로 또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고 같이 이어놔야 되니까 그 옆에랑 머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예, 그 전체적으로 3일이면 다 자라서 어느 정도 얼추 맞을 거예요. 좀 알았죠? 네. 아,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mm로 똑같이 탁탁 쳐서 올려주세요. 손에 힘을 많이 빼주시고 올리셔야 우리 손님들 두피가 안 아픕니다. 네, 머리는 분명히 손에 힘을 빼주시고 하셔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오래 머리 자를 수 있습니다. 저 하루 종일 잘라도 손이 안 아파요. 왜냐하면 손을 힘을 다 빼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초보 용사분들 알았죠? 그 요즘에 제가 좀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를 좀못 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목소리 듣고 싶다는 분들 계셨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안 아프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뒤에 머리 보여드릴게요. 뒷머리 라인은 그저께 제가 정리해주는 를 거에 있어서, 좀 깔끔하네요. 역시 잘 잘라. 그죠? 네, 깔끔하네요. 정리만 하고, 오늘 라인을 한번, 이거 맞춰보도록 할게요. 가, 그런데도 옆에가 이제 좀 많이 짧아져서, 뒷 라인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좀 쳐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이제 일, 1인칭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옆에서 보는 듯이 좀 많이 보시라고 제가 1인칭으로 이게 힘들지만 참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지만 일단 잘 보시고 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한번씩 연습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빛의 위쪽은 무조건 드셔서 밑에 라인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라인하고 중간 라인하고 같이 맞춰서 그래서 이쪽 라인 잘 잡아주시고 네 일단 얼추 이래서 머리는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살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살이 떠있고 그 떠있는 부분과 이 들어간 부분하고 같이 여기가 잠깐 어두우니까 그 부분은 약간 살짝 정리를 해주시는도 괜찮습니다 2mm로 살짝 이렇게 살짝 들지, 그러니까 집어넣지 마시고 살살 위에서만 살살 해주시면 그 색깔 변화가 보일 거예요. 그라데이션 자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너무 바싹 대고 자르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옆머리 선이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가이지를 하잖아요 이거 다 배우셨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옆쪽에 머리를 이제 옆에 옆 가이지를 해서 싱글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위에다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지만 그래도 좀 알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위에 올리시고 힘을 빼세요 손에 힘을 빼주시고 올린 상태에서 중지, 중지를 뒤쪽 라인에 대세요. 그래서 살살 놓고, 살살 이런 식으로 힘을 빼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클납니다 다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을 잡아가면서 앞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살살 힘 빼주시고, 이게 힘이 빠져버리면. 힘이 너무 세지면 갑자기 귀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서 위험하니까 되게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이러나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네, 일단 땜빵은 다 가려치고요. 자, 그래도 일단 오늘 뭐 이쪽 밑으로 내려서 빵꾸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주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 손님이 얼굴은 좀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만 찍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아, 일단 근무 잘하시고요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초모명사 화이팅 감사합니다